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예쁘죠? 이거 아 그렇지. 나궁 궁녀는 아니고 도시 요즘에 그슈르베 그 나오는 김혜수처럼 되고 싶다. <웃음> 근데 1화밖에 안본건 비밀이야. <웃음> 어, 약간 비슷한데요. 아, 네. 그쵸. 야, 나는, 야, 나 어제 이거 급하게 샀어. 원래. 왜, 왜 비녀 안하셨어요 아, 여기 촬영하셨나봐. 아, 그만. 그래. <웃음> 아, 근데 그거. 안 그거, 보이지? 그거 뒤에다 꽂으면 어떻게 보이 아, 보면. 이거 한번 비춰줘야 돼, 이거. 아, 알았지? 아, 아, 근데 여기다 꽂을 순 없잖아. <웃음> 근데 비녀를 하면, 무당이 비녀하면. 좀 가벼워 보여. 아, <웃음> 음, 우리 신어머니의 가르침이에요. <웃음> 네? 아그렇 우리 할머니들은 하는데 이거 신신이잖아 신. 신이잖아, 신. 아, 알겠습니다. 신령님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음.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 하나 드릴게요. <웃음> 네. 개구지입니다. 갑자기, 우리 나, 나이옷 입었는데 동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웃음> 근데 왜 자꾸 이 사람, 나이는 엄청 많은데 왜 자꾸 재밌어? <웃음> 재밌네? 뭐 그런 성격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사람이니까 갑자기 확 사주 들으니까 이게 재밌어. 근데 되게 골머리 썩을 일이 몇년 전부터 있어가지고 그 끼를 못 펼치고 산다. 근데 이 사람 내년에 뭔가, 다시 시작해. 자기 본업을 다시 시작해. 음. 노래를 하면 다시 노래가 나오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면 다시 연기를 하고 어? 음. 그렇게 다시 시작한대. 내년에 4, 5월 달 여름 전에. 음. 여름 전에 지금부터 다시 복, 어떤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억울한 누명이긴 하나 그거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뭐, 음, 그런 구설 시비가 있었나 봐. 네. 있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대. 하지만 이게 어찌어찌 잘 풀려서 자기 기운을 이렇게 다시 바꿨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잖아. 구슬 왜 해? 자기 기운 바꾸려고 좋은, 나쁜 것좀 걷어내려고 이런 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빌어갔는지 뭔가 판이 바뀌었다 그래요. 이 사람. 뭔가 안 좋은 어 판이 건데. 바뀌었다 그래 어. 그리고 다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개구쟁이 끼 이게 나이가 67이면 67년생이면 몇 살이냐 지금 50 중반인데 무슨 지가 어린애 마냥 <웃음> 개구쟁이 근데 성향 자체가 그래요. 약간 괴짜라는 소리도 나오고 괴짜지만 자기의 주관적인 것들이 많아서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발목 잡힌 거야 음, 성격은, 뭐? 성격은 무겁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엉뚱하긴 하지 우리가 3차원, 4차원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3차원, 4차원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진정성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류 성격은? 어 그치 근데 또 온전하다는 온전 온전하단 뭐, 표준으로 보자면 온전해 보이진 않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해서 시간 낭비를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해서 왜돈 낭비를 하지? 음. 이렇게 이해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자기 본인만 놓고 봤을 땐 재밌게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만큼 또 능력도 되고. 이성우는 이성우는요, 자꾸 깨져. 깨지는 수예요. 음. 깨지는 수거든요. 결혼을 했다면 이혼도 해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이 오래 있었다면 헤어지기도 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온다는 거는 나는 내년에 일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다라고 좀 보고 그리고 내년에 자기 일적으로 좀 다시 한번 어떤 재기 복귀가 좀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성훈이 내년 말 내후년 초 그때 다시 좀 들어옵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세요? 네. 지금 당장은 어... 이런 지금 당장은 내가 마음 깊이 좀 나누는 사람은 없어 주변에 이성 런이 관계는 많지 일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내년 이제 뭐 초나 뭐 음. 중반쯤에 뭐 다시 시작을 한다는 다시라는 거는 뭐 지금 쉬고 있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본인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원인 제공을 했죠. 아까 그랬죠. 아니 된것 중에 연기 안, 나, 안 난다고. 본인도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탓이라고는 할수 있어요. 무조건 남 탓을 할 수는 없거든. 음, 음. 그러면은, 올해는 운이 별로고 내년부터는 뭔가. 왜냐면, 올해 운이 별로, 그러니까 별로였지. 안 좋았죠. 별로인 것보단 안 좋았어. 안 좋은 것들이 근데 점차 올해가 넘어가면서 기운이 좀 넘어가면서 뭐 희석됐다? 좀. 그 무거운 기운들이 좀 흩어졌다 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죠. 음. 이분 뭐잘 나가는 사람은 맞거든요 한순간에 음, 음, 음.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잘 나가니까 우리 피디님들 이 갖고 왔겠지 <웃음> <웃음> 그지? 말려은 어떨 것 같아요? 말려은좀 자중하고 사셔야 돼요 음. 자중하고 왜냐하면 이게 끼가 많은 사람들은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신 끼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음. 일반 사람들도 신감을 높으신 분들은 신기가 올라오는 그한 해에 여름이면 여름 뭐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즌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계절이 있듯이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시즌이 있어 보면은 지금 67년생이면 50 56시란 말이야 근데 이이뭐 이분은 그니까 10년 단위로 봤을 때. 일단 초반, 10대 초반, 20대 초반, 30대 초반 초반이라면 뭐 13살, 24살, 33살, 4 3렇5 3게 10년 단위로 넘었을 때 3년 이내 그 때가 이 사람이 약간의 끼가 막 분출이 되고 그럴 때는 자기가 그 판단력이 좀 흐러지기 때문에 어떤 구설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 운을 봤을 때 초반에만 좀 조심하고 몸조심하고 자기가 입도 조심하고 행동조심도 좀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노후에 좀 괜찮게 지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내년 후년 지금 56시잖아요. 58에서 59에 상문 들어온다. 음, 상문이... 상문 들어온다 그러면 내 친인척 아니면 내직계 가족. 이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난 자꾸 상문이 상문이 껴 보여요. 음, 어.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받겠지, 상처를. 이분 누지 알려 드리고 좀 네. 볼게요. 이분 가모예요 아, 진짜? 네. 나긴건 모하지 않았는가? 하신 네. 그런데 김건모 씨가 응. 예전에 성폭행 혐의가 있어서 계속 그걸 하다가 이번에 응. 뭐 기사로는 이제 혐의를 벗었다고 아, 아.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도대체 왜 이런 거에 휘말렸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고 왔는데 음. 아까 선생님 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추가 설명을 조금만 더 시켜. 아니 땡글 뚝에 연기 안 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근데 좀 오래 기, 길어졌죠. 맞 길게, 어, 길게 아마 왜냐면 재판이 잡히면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한 2, 3년 걸렸던 걸로 좀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다, 좀 다행인 건 이런 성추행이에 성파문? 성추행이야? 성폭력은 아니가요 아니, 성파? 아니 그러니까 그 혐의는 성폭행 혐의가 맞는 거예요? 어, 성폭행 그냥... 혐의야? 오, 성파문이라고 근데 다행히 이, 이 사람이 이 구설로 인해서 자기 여자의 운기가 좀 죽은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결혼도 했었잖아. 요 이혼했죠.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한번 했어요. 어. 근데 이 이혼했죠. 맞아요. 네. 어 어. 왜냐면 근데 이 다행 나는 다행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하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자아의 이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나 구설 시비 이런 이제 역 뭐, 안 좋은 기운들이 엮여 있는 것들을 이걸로 좀 떼마고 갔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 그걸로좀 봐요. 아, 응. 그래서 이성이 그렇게. 응, 자꾸 가라앉아요, 다행히도. 아, 그 앞으로는, 앞으로는요? 이분? 앞으로는 지금만큼 이성훈이확 열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다 이렇게 막 열리진 않아요. 그러고 다시 뭐 제, 가정을 꾸린다든지 재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보이진 않고. 아, 그래요. 음, 음. 참 진짜... 그 미유세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머님이 음. 우리 김 건모 진짜 결혼했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고 음, 그래서 음, 음, 음. 여기 아버지 돌아가셨죠? 네, 그거까지 잘 모르죠. 근데 아무튼 힘들게 결혼을 음. 한 건데 이게 음. 안타깝네요. 그렇게 손내기했는데 조금 징계 그치 그치 안타깝네요. 근데 앞으로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앞으로도 왜냐면 이런 분들을 혼자 사는 게 소편해요. 그러니까 <웃음> 자기도 소편하고. 남의 집 귀한 테 데리고 가가지고 썩일 일 없잖아. 진짜 미연 우리 새끼네. 어. 근데 요즘 세상은 결혼이 답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치. 피디님도 결혼 안 했죠? 네, 하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네. <웃음> 좀 물어보자. 아, 이거 나가면 는데 <웃음> 아, 아, 그래? 알았어. 노 코멘트. 이, 우리 막내 피디 있는 분. 저도 노 코멘트 하고 싶어요. <웃음> 알았어요. 이분 선생님 그 방송 복귀. 그니까 이분 지금 쉬고 있는 것도 맞아요? 응응 음, 그가 음. 이제 방송을 내년에 복귀할 수 있을까? 라는 사람들의 그 그렇죠. 어, 기대가 정도? 있을 거 근데 준비하고 있어요. 아, 본인도? 어. 어. 준비하고 있을 거야. 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노래 나와. 음. 노래 나올 거야. 그럼 옛날만큼 인기를 좀 얻을 수한번 있... 이슈가 되지 않겠어? 어. 왜냐면 이분은 나올 때마다 이런 히트곡을 쳤잖아요. 네네. 어 나오는 곡마다 그랬단 말이야. 이유리 씨 나왔... 봐봐. 이유리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지. 나... 미유리 나올 때만 해도 진짜 응. 되게 인기를 다시 얻었었거든요. 응, 응, 응.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중의 시선도 있고 내가 쌓은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연예인이라는 명목 하에 음. 다, 일거수 일투 중내 사생활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음. 어떤 질타를 받고 어떤 관심을 받고 이러고 살아가곤 있지만 힘든 건 본인이 제일 힘들지 않았겠어. 가족들도 가족이지만. 아, 음. 가족들도 가족이지 음. 마지막으로 뭘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음, 조심은 이제 자기가 조심은 하겠지. 여자조심도 할 거고. 음. 근데 그냥 본인의 성격대로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이런 사건이 있음을 위해서 상처가 있음을 해서좀 자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끼가 다 투, 발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분은 그냥 노래하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 말로 딴따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셔야 되는 분이거든 근데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사건 사고가 나는 거지 노래는 음, 기가 그냥 딴따라로 사세요 즐겁게 자기 주관대로 생각대로 3천원이든 4천원이든 괜찮으니까 그래야 살 그래 살아야 이런 구설시비도 아니 말려. 왜냐면 자기가 여자 만나고 결혼 생활 하면서 응? 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사건이 나는 거거든. 음. 응. 평범하게 살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응원할게요. 좋은 노래.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